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오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 기능 중에서 오디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작업할 때 오디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소리가 없, 없다거나 혹은 그냥 영상만 나오면 밋밋한 영상을 오디오 하나로 음악을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기능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버피2021 버전을 실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빠르게 해 볼게요 불러오기 팔 추가 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러오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컷편집 컨트롤 B 있었죠 이렇게 컨트롤 B 혹은 재생 버튼 혹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가입 표시 이런 식으로 컷편집을 했었고요 화면 전환 효과는 세 번째 창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삽입을 한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제거 이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텍스트는 여기 T 모양 T 모양 을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와서 텍스트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강의인 오디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여기 마, 맨 마지막 창인 도구 창 있죠? 도구 창에서 오디오 편집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오디오 편집 클릭을 해주면 여기 여러가지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에 영상 찍었을 때옆 모습 영상 찍었을 때 그때 말하는 걸 싱크를 맞춰주는 거 원래 이게 2022버전에 없었는데 2021 버전에 새로 생겼어요 이게 추가된 기능이죠 그러면은 저번에 공백 생기는거 이거랑 동기화 다섯 가지 중에서 두가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식으로 만약에 음, 음성을 녹음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창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를 끌어두신 다음에 요렇게 붙이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는 안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우면 되겠죠 반대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음악과 같이 클립을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 비하면 비디오 창에 클립만 컷편집이 됩니다. 그럴 때는 따로 하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옮긴 다음에 컨트롤 비하면 동시에 같이 그렇게 컷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건 이선 같은 거 보이시죠? 이선 같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빼기 표시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선이 없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것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여요. 선이 있으면. 하지만, 선을 떼면 따로 움직입니다. 이거 따로, 전부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나는 원래 녹음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삭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 분리 이렇게 또 하셔도 됩니다. 오디오 분리 되돌리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싱크를 만약에 놔둔 다음에 다른 오디오로 놔두고 이 소리만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립 음소거 음소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클립 음소거 전부다 전체적인 클립을 음소거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 음소거 해지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클립 음소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기화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음성과 여기 있는 비디오 클립을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제가 안 맞는데 만약에 이거를 동기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 은 동기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오디오 사운드 표시에 맞게 이렇게 동기화가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춰 가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늘려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이렇게 동기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데시벨 이런 걸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플랫 음성 보강, 더, 소리를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헤르츠 조절 가능한 거고요. 소음 제거는 이게 크게 막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소음 제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브이로그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찍었을 때 엄청 좀큰 소리라든지 그런 세세한 소리들을 약간씩 소음을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잡음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거고, 오디오 효과. 자, 오디오.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편집을 원하고자 하는 영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오디오 효과, 반영 효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요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소리가 울리는 그런 변화된 목소리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낮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에서 다 들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소리에 음성 변조를 하시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따로 녹음하는 오디오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제가 인사말을 한걸 따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걸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음성 변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비트 감지 비트 감지는 뭐냐면 이렇게 비트 감지 오디오 비트 감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비트 감지를 하면 만든 영상에 비트를 이렇게 감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음이 높은 부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와서 컷 편집을 하기 쉽게 요 부분에서 내가 바로 컷 편집을 할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 표시 간격 최소 간격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세세하게 이런 영상 말고 빠른 박자 영상을 편집할 때 비트 감지를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편집을한 다음에 뭐 템플릿 이렇게 탕탕탕 넘어가는 그런 효과 할때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여기 있는 음악들은 모바비에서 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음악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곡들은 구글 애드센스가 잘못 걸려서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모바비를 구매를 하면 저작권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몇 곡들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외에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리도 오버비에서 제공하는 소리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실 때 넣으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영상이 끝입니다 오디오 되게 쉬워요 동기와 내가 만든 영상을 싱크로 맞춰주는 거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동으로 더 음성을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소음 제거는 내말 그대로 소음 제거 혹은 잡음 제거 해주는 거고 오디오 효과는 음성 변조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요 비트감지는 컷편집을 하기 쉽게 박자를 딱딱딱 끊어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오디오 기능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바비 2021 오디오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면서도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오디오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엄청난 기능들도 있으니 쉽고 간단하지만 역시나 중요하면서 꼭 편집이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오디오도 한 번씩 다 달아보시면서 더 퀄리티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